때야 사가는 사단에 묶여 고통받고 있었네 어느 날 들었네 사단 이를 멸하신 과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 열렸네 내 인생 모든 저주가 끝났네 세상 전하리라 인생 빼앗아가는 사단에 묶여 고통받고 있었네. 어느 날 들었네. 사단 이를 멸하신과 내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 열렸네 내 인생 모든 저주가 끝났네 이제 내 영혼을 일으키리라 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리 십자가 그리스도 능력을 나온 세상 전하리라 가지고,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생명 살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게 하소서.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 열렸네 내 인생 모든 저주가 끝났네 전하리라